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폰트라든지 사진 동영상 음악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걱정없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 사진 혹은 동영상 음악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고고 자 이렇게 인터넷을 들어왔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들은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이트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을 들어오셔서요 상업용 무료 폰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요세개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눈누 일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누 사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무 폰트나 한번 적어볼게요 하고 뭐 영어로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볼수있고요 모든 폰트 보시면 폰트 형태 이렇게 고딕 명조 손글씨 이렇게 클릭을 해서 고딕체는 고딕체끼리 이렇게 모아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있고요 사용용도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가 있습니다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 혹은 뭔가 포장을 할때 그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폰트고요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을 만들었거나 어떤 웹사이트 어플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때 그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BL과 CL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브랜드 내 채널로 오고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OFL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수정이 가능하고 배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무료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상업적 용도로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능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아모네 이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쁠 것 같네요 그러면 라이선스 본문 한번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할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카페 24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세개의 사이트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봤던 폰트죠 아에모네 이거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폴더 열기해서 이렇게 압축 풀기해서 압축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해서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크기별로 어떻게 보인다는 걸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를 클릭을 해 줍니다 이러면 설치가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각각의 폰트마다 다운받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이런 폰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폰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들도 다르고요 다운로드 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폰트를 각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확인해 을볼수 있겠죠 오바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페 아네모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용하면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업용 무료 폰트 들어가셔서요 두 번째는 이제 헬조선연구소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 헬조선연구소라는 사이트는 혹시 눈누에 없었던 그런 폰트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보시면서 같은 방식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역시나 연결되는 사이트라든지 다운받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카페24 있죠 여기 보시면 아까 들어왔던 사이트죠 여기서도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도 있는데 제가 사용해보고 가장 괜찮았다고 판단되는 한 군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링크를 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검색창을 들어가셔서요 픽셀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한글로요 픽셀스 여기 나와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번씩 읽어보면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다음에 원하는 걸 보시고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바다 사진이면 이렇게 나오고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동영상 클릭을 해서 받다 플레이해서 를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운이 받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사이트 들어가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료 음악입니다 저작권 없는 무료 음악입니다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창에 유튜브를 검색을 해줍니다 셋다 유튜브로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유튜브 클릭 네, 클릭을 해서요 첫 번째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 보이시죠?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많은 음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르별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저작권 표시가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효과들도 있고요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표시 보이시죠? 다운로드 이러면 다운이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붉금 대통령을 검색을 해 줍니다 이렇게 붉금 대통령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셔서요 마음에 드는 음악이 뭐 있다 싶으시면 이런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사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처를 꼭 남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원 다운로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아까 내가 봤던 이 제목을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요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클릭해서 다운로드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정으로 다운로드 클릭을 해서 제 유튜브 계정으로 다운로드 이러면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금 대통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튜브입니다 여기서 나눔 뮤직을 검색을 해 줍니다 나눔 뮤직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채널 들어가서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음악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링크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눔 뮤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식이 특이한 게 여기 네이버 TV 보이시죠? 네이버 TV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이버 TV 이렇게 들어오면요 아까 들었던 음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 보시면 여기 프리 다운로드 나와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창 있죠?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음악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식은 PC로 알려드렸지만 모바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폰트, 사진 및 동영상, 음악까지 저작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고 유료로 받는 사이트도 있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들 위주로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